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 입니다 이제 서서히 들매곡간 놀이터에도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요즘처럼 야외에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못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봄꽃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참 부지런한 친구들이죠.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꿀벌의 모습입니다. 이 꽃은 노도바람꽃입니다. 복과 장수를 의미하는 복수초도 꽃이 피었습니다. 제 놀이터에는 복수초와 변산바람꽃 노도바람꽃 아직 피지는 않았지만 호라비바람꽃과 들바람꽃, 나도바람꽃 종류들이 이제 앞다투어 피워줄 것입니다. 여기가 야생화동산인데 지금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나물밭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한평정도 되는 곳에만 꽃들이 있고 나머지 공간에는 나물들로 채워 가는데 나물 중에서도 꽃이 이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시사철 국화꽃 종류들이 마지막으로 씨앗매쳐 떨어질 때까지 여기에는 항상 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시사철 꽃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는요 이 꽃이잖아요 근데 여기 흰 부분은 이 부분은 꽃이 아니고 꽃받침입니다. 꽃받침 안쪽에 여기 노란색 빛이 나면서 약간 초록빛 나는 저 부분이 꽃잎입니다. 바람꽃은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꿀벌의 모습입니다. 진한 보랏빛인가요? 청색빛이 많이 돈다고 해서 꽃 찍는 분들은 청노루기라고 부르시는데 노루기가 정명이죠. 그냥 노루기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흰색 꽃이 가장 많고 분홍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여기 보면 흰색과 보랏빛이 색 섞여있습니다. 복색 이라고 그러죠. 이런 복색빛에 꽃도 보이고요. 자 이제 노루기들이 피어나고 복수초가 피어나고 바람꽃 종류들이 피어나면 봄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울개불나무입니다. 울개불나무가 꽃이 피기 시작하면 봄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올개불나무는 이렇게 꽃밥이 빨갛게 살아있는 모습을 촬영하기가 참 쉽지도 않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초점을 맞추기가 힘든 것이 올개불나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들에도 못가고 꽃보러도 못가고 집안에만 계시잖아요 대신 들매곡간이 열심히 발품팔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야생화도 보여드리고 또한 산나물 피는 시기에는 뭐 바이러스 소동이 잠잠해지겠죠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 곁에서 우리 시청자들과 공유하면서 나눔하는 그런 들매곡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곡간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 입니다